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잘 몰라서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45살 아줌마이고 남편은 2살 연상입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임원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연봉은 세후 9천 정도입니다. 저는 아이 키우며 전업주부로서 쉬다가 지금은 한식조리사 자격증 강사로 학원에서 일해요. 생활비는 저의 봉급 260만원과 남편이 100만원을 보태줘서 집안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남편이 자산관리를 다하고 있었는데 퇴직연금 2개랑 보험상품, 적금 몇개뭐 이렇게 붙고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갑자기 술을 먹고 들어오더니 자기가 주식을 해서 돈을 좀 잃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막 비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연금하고 보험은 말고 적금을 빼서 증권계좌로 돌려놓고 임원 달았을 때 급여 인상분이랑 보너스 등등을 싹 털어서 주식으로 돈을 불리고 있었나봐요. 근데 그 돈이 이번에 뭔가 잘못되었다가 손실이 크게 나서 원금을 불린 게 1억이 넘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4천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주식은 상장 폐지를 당해봐야 영원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마이너스가 저렇게 큰 금액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바로 갚아야 한대요. 지금 모으고 있다고 생각했던 돈이 싹 날아간 데다가 연금이나 보험은 지금 깨지도 못하는 상품들이고 저는 따로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도 안 되고 돈을 당장 갚아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채라도 쓴 건가요? 아니 어떻게 1억 몇 천이 하루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지 싶습니다. 저는 주식 쪽에 아무것도 몰라서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도가 있기는 한 건가요? 당장 깰 돈도 없어서 빌려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편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달라고 해야 하는 건지도 알수 있을까요? 지금 노후자금이 한 번에 날아가고 빚이 생겼다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믿겨지지가 않네요.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주식이라는게 정말 이런 겁니까?